어, 맞지. 베멜 보자, 마자 내가 혹시라도 저대간한테 발리면 이건 수치다. 자,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어. 방금 그분인가? 아니지? 자, 베멜. 아, 뭐가? 야, 그분이 잡았나 이거? 야, 이게 바로 베멜이 위연승을 했습니다. 자, 안메라. 들어가자. 착! 딱 걷어내 마이것들아 계급장 때라고. 와요! 야 빡! 어. 오케이. 끄으으. 끄고 끄고 끄고 뿜뿜뿜 끄고. 컥! 컥! 오케이. 이것이 바로 암멜 yeah. want, fail, out, yeah. 자, 하이구 반갑습니다. 오늘의 고 고이... 이라고 하면 아직 서운할 것 같아. 암멜. 니를 이제 암멜이라고 부르기 좀 그렇다. 암 속성이 두 명이나 있잖아. 그지? 부암멜? 뭐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 형이 진짜 솔직히 상처받지만 PVP에서는 고인이 된것 같아. 니가 어, 잘못해서라기보다는 연멜이 좋으니까. 어차피 멜류 쓸 거면 연멜을 쓰니까 니가 이제 고인이 됐다. 이렇게 보이는데. 아, 그러나 오늘 너에게 기회를 줘볼게. 너의 장기가 있잖아. 연매를 못하는 너의 장기. 처음부터 강한 전체 관통기. 그래서 오늘 준비해본 안멜 고인 특집입니다. 자, 그다음. 자 이렇게 덱을 한번 짜봤어요 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나도 몰라 그냥 우리 암멜한테 기회를 한번 줘보고 싶어요 가보자 자 암멜 아 베멜 베메. 아, 베멜로 하자 베멜 고인특집 어, 와 먹고 있어 야 일단 도망가 자자 자, 여러분 못본 못 걸로 하세요 못본 거야 너, 여러분은 우리 베멜이 기죽을까봐 내가 나간거야 알겠지? 지금 이따고 덱인데 말이야 PK를 만나면 어떡해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다파판 그렇지 천사 덱을 만났군요 베멜아 이 천사 덱 쓸어버릴 수 있겠어? 너 한번 믿어볼게 자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가본다 이거지 자저 먼저 한번 슬라나서 보호막 한번 입히고요 자 선생님 한번 자 우리 올킬 한번 보여주자 오랜만에 저와 23만 7초 착각 빡! 빡! 27만 받죠야 봤나? 야 방금 누구 죽었어? 누구 하나 어? 카던데? 이게 안멜이야안멜이 아메리 어떻게 고인이야자랑스럽겠서 오늘 약간 먹고 야안멜을 1.4 하네? 우리 암멜이 굉장히 위협적이라는 증거이다 자 근타로 여기 들어있는 거 확인했고 이성 바크닥 하고요 자 이렇게 바로 한번 본진 노래 봅니다 북스, 북스, 북스. 14만 나오고 있고 자 가보자 빡! 빡! 팔만? 어, 하하하하하하하 빡! 팔만? 정족의 어떤 구도는 잘 맞춰져 있는 덱은 아니다 보니까 음. 오 야야야야 우리 암멜을 왜 아니 그렇게 두리웠어 우리 암멜이? 보인이 맞는 것 같은데. <웃음> 시작은 좋았는데, <웃음> 보인인가 봐. 야, 이거 어떡하냐? 야, 애들이 막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웃음> 자, 어떻게 하냐면, 최선을 다해서 때리고, 덧붙는 <웃음> 거야. <코트콘을 따라. 웃음> 자, 잠깐만. 아, 자, 당황하지 마세요. 베멜 단위기는 일단 기회를 주지 말자. 그 스택이 쌓여야 좋은 거니까, 지금 이 컨셉에서는 전체기로 쓸어버리는 그것만 해봐봐. 할수 있어, 너. 할수 있어. 봤지? 베멜을 보자마자 내가 혹시라도 저대한테 발리면 이건 수치다. 도망가자.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바로 뱀멜의 효과다. 개쫄아버리잖아, 사람이. 자,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어. 천사대기 요즘 방금 두 분인가? 아니지? 자, 뱀멜아뭐가 야, 두 분이 진짜 봤나 이거? 야, 이게 바로 베멜이 2연승을 했습니다. 싸우지 않고도 이긴다. 그것이 우리의 뱀멜이다 자, 잘 해보자, 뱀멜호도도도도도 한번 가고, 13만. 자, 가보자. 어, 야, 뭐가 나, 내가 왜 이겼었지, 내가? 아니, 실수해버렸네. 아, 전쟁이 쓴다는 게빡빡 28만 우리 멜리가 맷집이 제일 딸리네 지금 자요렇게 갑니다 우리 멜리가 막타 한번 치봐봐 파카 파크닥 69,000이라고 쏴아 가운 뽁뽁뽁뽁뽁 어? 12만 8천 파크닥 파크닥 25만 9천 못 죽겠지만 그래도 우리 베멜이 제일 세게 때렸다 여기서 우리가 좀 칭찬을 해줘야 되지 않는가 야이 삼성 붙였다 아무래도 이게 삼성은 가야 되겠죠? 이건 간데 형 이걸 못 참겠다 단일 단일 어? 오야 왜? 야 뭐고 이거 무섭잖아요. 자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자크다, 자크다, 파, 크다 보여줄게. 야야야야야야야야! 와 무명 때문이야. 무명 때문이에요. 자 한번 가보자. 꽝꽝. 십구만. 자다 계산에 들어있던 거야. 요거 오랜만에 안 보잖아요. 버프, 무명 버프, 싹 끄덕끄덕, 뻥 한번 때리푸는 거라. 보여드릴게. 긴장들 하시오. 자, 오케이. 니한테 근타를 들어있지? 아무래도. 그래요. 괜찮아요. 이렇게, 이렇게 차단 안 당했지? 버프 다섯 개 상태에서 꽝 크당. 야, 아무리 단단한 천사대이라도 버프 해지하고 때리는 우리 암멜의 궁을 한번 맞아볼래? 자, 암멜아, 들어가자. 착! 닳거든, 임마. 이그들아 개급장 떼라고. 와, 야 빡! 어, 오케이? 누가 우리 암멜 고인이라고 그랬어? 갑니다. 빡! 빡! 3 9만0 0 나를 이길 수 있겠어? 간지 좀난다 자, 계속해서 들어갑니다. 근타르가 앞에 나와있는 천사대 안멸, 이거 전체 패한번두장 떠주면 안 돼? 패한번 뜨면 진짜 이거는 하이라이트 세게 나오는데. 14만 5천. 뚝스, 뚝스, 뚝스, 뚝스, 스 기밀만. 촥! 팍! 16만. 고인인 것 같다. 어. <웃음> 이럴 바에는 안 쓰게 되는 거지. 픽률이 없어진 데는 다 이유가 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PVE에서는 스택을 쌓아서 딜을 하는 그런 데서는 아직도 안매를 활약한다. 충분히 의미는 있다. 이렇게 하보겠고요 이거 버프 덕지덕지 하다. 또 진짜 와 부담스럽다 진짜. <웃음> <웃음> 저렇게 약하네 야잠깐야야야야야야야 <웃음> 야, 야, 야, 야. 야, 지금 운명버프 또 들어가가지고 자 이번에 킬 한번 따보자 빡 어, 안되나? 야나 솔직히 중간에 킬 따질 줄 알았다 안매나 그거밖에 못쳐 진짜? 너 진짜 형 이렇게 실망시킬거야? 어 야야야 야. 잠깐만 어. 점점 컨텐츠의 성격이 고인 특집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첫 스타트는 누가 우리 암멜 고인이라고 그래서 약간 요걸로 시작했다가 갈수록 고인으로 파묻어 버리고 있는 거 같은데 야 나가자 잠깐만요 나갈게요 아 답답해 주시겠어요 야 그만해 야야 야, 그만해 자식아 인마 겁나 딴딴하네 자 어, 계속해서 천사 각 종 천사들이 모여있군요 좀두장 한번 뜨자 진짜 와 설명서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호도도도 치고요 꽉꽉꽝꽉 꽉, 꽉, 꽉. 그래도 25만 8천 잘했다 잘했다 와 고인이네 야 내가 진짜 아무리 그래도 암매를 고인 특집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 와 pvp로 봤을 때는 본인이 맞는 것 같아요 요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 명이라도 좀 죽이자 이 마엘도 지뭐 천사들하고 받쳐줘야 되지 지원자서은안세고야 마엘 아니 좀 나와봐 나와봐. 저기 얼티밋 형님을 넣어봐 라와 이성으로 쳤는데 그래도 못 죽여? 와 대단하다 너희들 진짜 자 요렇게 가보겠습니다 좀못죽이아 저걸 못 죽이네 <웃음> 잠깐만, 네,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 줘봐봐, 잠깐만. 이거는 우리 안매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혹시 마엘은 천사댁 외에는 쓰는 거 아니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고, 니 네, 나와봐봐. 나와, 임마! 자, 우리의 마스터키, 얼티미 형님. 밑에 마엘이 들어있다. 요렇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계속해서 천사댁. 요렇게 한번 가볼게요. 오도도도독 도한번 하고, 이건 어떤가? 트토토토토스쿠. 자, 이정도 해놓고, 빡! 빡! 킬이 따지네 <웃음> 야 이거네 아 우리 형님은 그 마스터키야 또 우리 형님 직원이었기 때문에 안멜한테 버프도 하나 줬고 어 직원 또 있어 그러면 버프 하나 더 받고 킹아 니 패가 왜 이렇게 많냐 킹아 니는 이 자스가 그냥 보망한 턴에 한 장만 치면 돼우지스 인마 니가 주인공이줄 알고 착각을 해가지고 자스기 진짜 와 28만 한번 노려볼까요 어디가냐면요렇게 한가봐 보 합놀여볼게요. 우리 형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그대로 한번 쓰시 보겠습니다. 쭉쭉쭉쭉쭉쭉 <목소리> 그렇게 악속 싹 와요. 이속 아, 어. 어머 오, 아메라 아니야, 아니야. 어, 아까 약간 답답했던 그 속이 싹 나왔어요. 깨끗해졌어 지금 속이. 좋아, 우리 형님이 지금은 치료제야 치료제. 아빠 손은 약선 콕 이렇게 된 거야. 이게 자 맞아. 이렇게 가보도록 할게요. 번. 우리 비델리가 한번 잘해보려고 하는데. 어. 그러이 이런 툭툭... 뿍뿍뿍스고... 칵! 칵! 오케이! 마지막 이게 하이라이트인 것 같은데? 이것이 바로 암! 멜! 날 고인이라 부를 수 있겠어? 여러분의 의견 댓글 주세요